서라운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어, 이 겨울철에 정말 어, 너무나 맛이 좋다는, 예, 숭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 숭어는 이쪽에 보시는 이 숭어는 참숭어, 어, 이쪽 지역에서 참숭어라고 불리며, 어, 그냥 표준어 숭어, 보리숭어라고도 또 불리거든요. 그리고 이 숭어는 이제 어, 가숭어. 가숭어라고 그 밀치 흔히 밀치라고 불리는 숭어입니다. 요 밀치라고 불리는 가숭어는 어이 참숭어에 비 크기가 굉장히 더 크고 양식이 가능한 종류입니다. 저기 청호시장에 가서 이두 마리를 따로 한번 떠봤거든요. 이친구가 이제 그 밀치라고 불리는 이제 가숭어. 네. 우. 자 이게 이게 가숭어. 네. 눈이 노랗죠? 예. 어, 그거 진지 예. 참숭, 어 참숭어 한마 자, 눈이 까마, 이 녀석. 녀석, 이제 참숭어. 아, 말이 숭어. 말이 숭어. 특색은 이제 이 녀석은 눈이 좀 까맣고, 예. 그 눈이 약간 좀이 가숭어는 예, 노란빛이 납니다. 예. 아, 그리고 어, 이 숭어 밤이라고 불리는 예, 울대. 예. 요것도 하나씩 또 왔고, 눈에 좀 보이는 약간 특징이랄까, 이런 거는 지금 사실 그렇게 지금 화면상에 크게 구분은 안 되지만, 예. 이 참숭어 요게 색깔이 좀더 살짝 붉은 빛을 더 띕니다 이 음. 숭어가 붉은 빛 살짝 더 띄고 그리고 어, 예. 조금 더 살짝 연합니다 네. 자 이게 참숭어 어, 이게 가숭어 이쪽 붉은 쪽살 부분이 음. 이 참숭어가 좀더 어, 빨간 걸볼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 요 빨간 놈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해딱회 어, 소주 딱이 느낌으로 음. 음아 숭어 드실 때 여름 숭어나 이런 거는 좀 흙내 흙냄새나 이런 거뻘좀 냄새 이런 거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차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음 싸자. 응. 아. 자, 그리고 숭어 밤. 아. 이게 약간 좀 닭똥집같이 좀 비슷한 흡사한 그런 좀 식감이 또 나거든요 이건또 기름소금에 살짝 해서 아... 아니 이거 씹는 그 식감이 진짜 일품인데 하... 이걸 지금 떠온 그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건 요즘 다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이걸 왜 버릴까? 아 여기다만 또 소주 한잔 각인데? 아, 자 그래도 숭어의 초장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장은 사실 잘안 먹긴 하는데 어, 음. 아, 쫀득하고 굉장히 맛이 좋아요. 음. 이게 많이 기름진 느낌도 많지 않고 아이번엔나또 기름 소금 여기다 또 좋아하시는 분들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음. 자, 아, 좀, 배 쪽, 배쪽 살. 어. 배쪽 살은 아무래도 등쪽 살보다 살짝 기름지겠는데, 음, 어, 이 정도 기름지라면전 좋아요. 아 음. 어, 좋아, 좋아, 어. 자. 음. 자, 이번엔 이 녀석 네. 가숭어. 자, 음, 이게 굉장히 찰진 식감이라면 가숭어는 살짝 좀더 오독한 식감이 있습니다. 음. 아, 뭐가 더 맛있다는 느낌이 딱, 이제, 뭐,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야, 확실히 여름 송어랑 굉장히 또 다르네. 예. 네. 여름 송어는 되게 살도 좀 푸삭푸삭하고, 예. 네. <웃음> 자, 사자. 음 초장 음 얘도 밥 한번 먹어봐야죠 아유 음. 아유밤 좋은데? 음. 아. 자요걸만 먹기에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자, 아삭한 소리도 가미해줄 겸 제가 맛있는 백김치 하나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입니다 어우 이거 진짜 국물이랑 김치 국물이랑 진짜 죽여줘요 와. 요, 물김치의 출처가 어디냐면, 저희 처남이랑 처남 천암 친구가 목포 놀러 온적 있어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영상 찍었던 데 있죠? 회센터, 어, 북한 회센터에 있는 바다천국, 거기를 또, 저희 저, 처남이랑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그 촬영, 제가 전에 했던 것 때문에 손님이 많이 좀 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어, 직접 담으신 이 김치를 저한테 좀 선물로 좀 주셨어요. 아 이거, 회랑 해가지고, 먹으면 이제 끝장나겠더라고, 진짜.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먹는 걸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와! 와, 이거 진짜 혼미해지는 맛이에요. 와. 와. 아삭 시원한 이런 김치에다가 같이 회, 한점씩 같이 드셔도, 어, 좀 제법 재밌는 맛이 납니다. 음. 양념이 살짝 이렇게 좀 시원하게 된 아, 김치에다가 숭회를 싹 올려가지고, 요 물김치가 먹고 싶은데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묵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따뜻한 물에 싹 헹궈가지고 같이 드셔도, 뭐또좀 그래도 좀 어느 비슷한 좀 맛이 날 거예요. 음. 와 진짜 이 국물에, 물회로 말아먹어도 될것 같아. 아 최고입니다. 이야. 아우, 한 잔. 와 진짜 이거 팔면 사 먹고 싶다 또와 진짜 숭어 훌륭한 숭어에다가 그 숭어를 더 훌륭하게 해주는 그런 매김치에또아야 진짜 이거 팔면 사 먹고 싶다 죽여줍니다 진짜. 아. 충분히 이 숭어 같은 경우에 요렇게좀 드실 것 같은 경우는 기호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시는 장에 이렇게 딱 찍어 드시고 조금 한 번씩 입이 좀 무료할 때 있잖아요. 뭐 회는 좀 소주 먹고 충분히 맛이 즐겼는데 살짝 무료하려고, 무료하다 할 때는 재미남 재미는 식감을 더 더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저 시승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살짝 다진 마늘에 된장을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좀 같이 드시거나, 음 아니면 청양고추 같은 거 얘가 같이 드시거나, 어. 그렇게 하면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맛이 또 나면서 어, 더 많이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자아 네, 음. 그외는 뭐, 와사비지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 음. 다채우 아. 아유 숭어 밤아껴먹어야여기다 소리 안 되네 이 숭어밤 얼마전에 제가 똥찜 육회 닭똥찜 육회 영상을 올린적있죠 그 식감 좀 궁금하셨던 분들 요게 이 숭어밤이 살짝 좀 비슷합니다 근데 그닭똥찜 육회보다는 좀더 부드러워요 네. 이 숭어밤이 밥 아, 하나 또 아, 여기있다 음.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숭어, 지금 시즌의 이 숭어는, 어, 비싸지 않고 꼭, 여러분들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장, 회 떠주는, 아니, 회 떠주는 그 시장에서, 요거를, 이 2만원, 예, 키로 해가지고 뭐, 떠주는 것까지 해서 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왔는데, 비싸지 않고 굉장히, 오, 만족하실만한 그런 또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와야 음. 아, 숨어도 너무 놀려가지 오늘 동심이가 거의 다한것 같아요. 아. 자, 쏴쏴.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아이 시즌에 굉장히 좀 맛있는 이 숭어 어, 가성비도 좋고 어, 굉장히 좀 만족하실 거라고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한번 꼭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길 어,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될 때가 어, 설 연휴가 이제 좀 시작될 때쯤 어, 그때 좀 시작을 할 건데 올해 설은 아무래도 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좀 설날이 될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설날 기분 좀 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좀해 드시고 그렇게 한번 좀 알차게 잘 보내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설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가지고 가족끼리 또 오순도순 즐겁게 음식도 같이 해 먹고 좀 풍요롭게 다 모일 수 있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또 내년 설은 또 그런 설날이 또 오길 또 우리 간절히 기원하면서 올해 설날, 또, 즐겁게 한 번, 어, 잘 보내봅시다, 여러분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바이.